안녕하세요. 드디어 오늘 호캉스 하러 가는 날입니다. 제가 강릉으로 가고 있고요.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. 진짜 오늘 핵 좀, 핵 좀. 안전운전 해서 강릉에 잘 도착해보도록 할게요. 잘 드시고요 짠짠 음, 맛있다 둘서 있어. <웃음> 그리고 그냥 언니가 말찜 찜기 하기 귀찮으시면은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8분 정도 돌리면 돼요. 그러면 찜질을 할인 중에서는 껍질 는 것도 있어요. 부분기 아, 그 붙여다 드실 거면 그냥 계란물만 입히시면 되고요. 아. <목소리도> 아, 이스크림어어렸어요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희 이제 체크인을 했어요. 체크인 했는데 여기가 바로 경포대가 보이는 뷰이고요.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. 네. 엄마 아빠랑 수영장 가이혼한다이혼한다고 길길이 띠 i e a h man, chill. 강릉에서 이제 양양의 송이버섯 마을 여기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예전에도 양양 놀러 왔을 때 되게 자주 왔었는데 예, 오늘도 너무 아쉬워서 왔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저웨이팅저웨이팅 저 웨이팅 보이나요? 장난 아닙니다 저희 앞에 한두팀 정도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,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와가지고 이제 메뉴가 아주 나온 상태고요. 제가 여기 강원도 항상 올 때마다 들리는 곳이에요. 진짜 핵 맛있어요. 진짜 여기는 강원도 올 때마다 뽑아야 되는 곳이에 진짜. 哇 wow.